네, 동키뮤직 예배인도자학교 찬양 받으신 하나님, 찬양 우리 제2장 찬양의 대상 파트1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. 네, 찬양, 지난 시간에 찬양을 정의했는데요. 사실 찬양을 정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찬양의 대상입니다. 대상이 잘못된 찬양은 아무리 잘 정의해도, 어떤 언어적으로 용어적인 어떤 그런 의미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영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우리 찬양의 대상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찬양은 음, 이 대상만 잘 알아도 사실 정의가 내려집니다 네, 정의를 대상을 생각하지 않고 내리는 정의는 의미가 없고 바로 찬양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알면 은 찬양이 무엇인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보좌의 목격자들이 나옵니다 자, 우리가 하나님,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아니면 뭐 성전에 계시다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시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습 중에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보좌에 앉아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네, 보좌에 앉아계시다 이 보좌에 앉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, 우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다는 것은 그냥 지어낸 얘기나 아니면 이론이 아니라 목격담입니다. 그리고 이 목격담은 성경 전체에 적혀 있습니다. 자, 먼저 이사야의 증언을 보겠습니다. 이사야 선지자가 어 6장 1절, 이사야 6장 1절에서 이렇게 어 목격하고 있습니다.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네.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꼈다나 들었다나 아니면 그렇게 정의를 내렸다가 아니라 바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네, 그 다음 다윗의 증언을 볼까요? 10편, 103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.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, 네, 역시 그 보좌를, 하늘에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네, 다윗은 음, 무슨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계시를 본 것도 아니고 또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뭐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도 아닌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. 네. 그 다음 다윗은 또 다른 구절에서도 보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. 시편 114편 4절. 네. 0편 114편 4절 보면은 바로 음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. 네.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고 어, 다윗은 또 그가 지은 11편에서도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자, 에스겔도, 선지자 에스겔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, 에스겔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? 자, 자신의 머리 위, 아 자신의 머리가 아니라 그 그룹들이죠, 내생물입니다 네 음. 그 생물들 머리 위에 궁창이 있었다. 그리고 그 궁창에 보자의 형상이 있다.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보자의 형상이 그 위에 한또 형상이 있어서 사람의 모양 같더라. 네, 여기서는 뭐 여호하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어, 어떤 보자를 보았고 그보자에 사람같이 생긴 어떤 한 분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네.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죠?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사도 요한. 사도 요한의 증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요한계시록 4장 2절.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. 네 여기서도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말하지 않고 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저는 처음에 그 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이게 하나님께 좀 음? 하나님을 그자 뭐그 사람 그 이렇게 하듯이 이라 그래서 조금. 안 맞는 것, 안 맞는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아까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너무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고 놀랍고 형연할 수가 없어서 보자 위에 어떤 분이 계신데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. 네 그리고 하나님을 본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했죠. 인간의 눈으로는 감히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체, 모양 아니면 어떤 분이 계신 정도 이렇게 본 것입니다 네, 그 다음 음,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네. 어, 미가야도 역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네. 어, 이렇게 성경상의 인물들이 여러 명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막 옛날에 성막 안에도 음, 법궤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었죠. 네, 의자 모양으로 생기진 않았습니다. 하지만 어, 에스겔이, 에스겔,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그룹이라는 존재들이 그 날개를 펴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덮고 있는 형상을 이제 조각했죠. 예, 네, 그래서 음, 이렇게 어, 또 음, 사실은 또 여러 사역자들, 여러 성도들이 어, 꿈이나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것을 보는 그런 간증도 어, 많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일단 음, 찬양의 대상은 보좌에 앉아 계신데, 그 의미가 아,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강의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, 성경에 어떤 인물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